눈으로, 눈으로도 진짜 잘 진짜. 안녕하세요, 아빠 정영화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화면에 나온 이유는 안산에서 보시면 짜잔. 공간 속 숨겨진 QR코드를 찾아라. 여기는 안산마을 공동체 공간에 방문해서 그 공간이 어딘지, 그러니까 우리 안산마을 공동체 공간이 어느 쪽에 있는지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많이 알리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숨겨진 공간 9곳. 이곳을 찾아서 스탬프를 찍으면 여기서 이제 스탬프도 찍고 거기서 차도 마시고 그리고 스탬프를 찍는 만큼 선물도 같이 증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로젝트가 있어서 저희가 이런 걸 알릴까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처음 찾은 공간은, 공간은 안산에 있는 가 공동작은 도서관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도서관에서 책도 볼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 거점 공간에서는 제하, 매주, 어, 토요일. 어,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재활용 놀이터도 이제 운영을 해서 아이들이 와서 쓰다 버린 재활용을 가지고 놀이도 하고 하는 이런 학습 공간이기도 해요. 어 코드를 어! 저기 있다! 우리 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들도 이렇게 거점 공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공간들도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는 세로 웨이스트 두고두고 샵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 이렇게 500ml를 들고 오시면 세제를 준다고 합니다 자 스탬프 투어 들어가 볼게요 아다 아, 눈에 핸드폰으로 찍어 오! 꽝! 꽝꽝! 뚜꽝 뚜꽝! 뭐라고있어로 정영화 왔게서거든요 제일 길게나 <웃음> 짠! 야 네, 잠깐만요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스탬프 투어 두 번째 공간을 왔는데요 두 번째 공간 오면 선물을 줘요 이게 뭘까 한번 뜯어볼게요 제로웨이스트 주방 세트 오! 이게, 이게 어? 비누 받침대 그리고 얘가 천연 소세미 이게 소세미 얇은데 이렇게 물에 넣으면 자 이렇게 가정에 도움이 되는 선물 나 선물 받았다! <웃음> 오 여기는 현재 간판이 많이 없어가지고 찾기가 좀 힘든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수암동 이비아 커피숍이 있어요 이비아 커피숍 옆쪽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다 있네요 우리 동네 학습공간 들어가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기포테 t 아 e poor dear, whichever 뒤로 보시면 m s of good day, some of 가 o u look even now. s 산 e was 요 n the day, b 렇게 I look in the sun, a n 렇게 h e 이 o o k e d at the sun, look in the sun, look 네 n the sun, 어, 이거는 아니겠지, 아니겠지. 여기는 너무 볼거리가 많아가지고 바로 찾았어 아 이게 꽉 아닌거에요? 네 세개째 어, 찍고 있어 블랑날랑블랑날랑 여기 제일 멋있 제일 찾기 힘들지만 제일 인상깊었던 곳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재활용 놀이판을 좀 많이 했었던 곳이라서 직접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음. 자, QR코드 장소인 석스골 작은 도서관은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 많고요 여기에 큰 장점은 바로 이 뒤에 있는 공원들이에요 공원들 여기가 공원 시작점인데 여기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공원만 있는 게 아니라 수 놀이터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을도 만끽하고 여름에는 여름대로 또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오면은 도서관만 이용한거가 아니라 놀이터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어서 나들이 할 겸해서 <놀러>, 놀러 오셔도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 스태프 찍으러 가볼까요? <놀라> 와, 대놓고 보여주는 곳이 어딜까? <놀라> 와책 많다 자, QR 코드를 잘못 찾으면 이렇게 꽝도 나꽝 하고 나와요. 꽝. 잘찾아요 어, 여기도 이탈인 것 같아요. 응? 네? 또 꽝이네. <웃음> 와, 여기 1층에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 할머니들이 본인 사진의 얼굴을 그리시고 그그이 글... 그림 그림이 이렇게 달력으로 산행됐대요. 너무 예쁘다. 너무 의미 있다. 우리가 이렇게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웃음> 안산 이곳저곳을. <웃음> 근데 몇 군데 다녀보니까 네. 살짝 다음에 가는 데는 좀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들. 네 맞아요. 너무 이제. 들어갔는데 기대가 되게 다른 데가 기대가 되게 만들어졌어요. 여기가 더빨리 낙엽사자기를 맞이하는. 저기 정면에 보이세요? 여기 거 산으로. 어 거기가 아. 경기 스퀘어예요. 거기가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저 여기랑 팔로우예요. 아 저도요. 어. 어. 지금 여기 가는 건 아니죠? 네 아니요. 여기가 커피가 무료고 네. 노트북 사용도 무료고 저도 청년할 때만? 아뇨 모든 아무튼. 사람 여기 응. 응. 동진 자동차용품 위에 있는 기하골 마을 학교를 왔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알지? 어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통닭이라는 사람 <웃음> 두 군데만 더 가면 되나요? 는 대한민국 공원전에 네. 먹으면 돼 <웃음> 빨리 이거 날짜 지나기 전에 빨리 와야 돼 <웃음> 그런 치즈를 가 o 가면안 i d I don't know. 치킨이 우선인거지 <웃음> 아 I'm n o 啊 u l t i 오케이, 오빠, 야, 습니다 오, 오케이, 콘카페. 다 콘카페. 아, 콘카페. 아, 콘카페. 아, 콘카페. 아, 콘 아, 콘 등불 카페에서 저희가 마침 드립커피 체험을 하고 맛있는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음, 창작 놀이터 위드하는 곳을 가는데 <웃음> 저 힘찬 발걸음 그 남자 인척 얼굴. 위즈. 와. 어. <웃음> 아문 닫은 줄 알았어. <웃음> 와 사칭으로 가시면 돼요 사칭. 여기는 <웃음> 댄스나 아니면 극단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 곳이라서 보시면 이렇게 인형극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이쪽에 와보시면 여기가 거울이 달려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곳인 것 같아요. 음. 오 와우! 오우 깜짝니야 안녕! 안녕! 와, <웃음> 진짜! 소품이 많다. 응. 여기 보면 <웃음> <웃음> 아 웃겨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어 노래랑 어울려요 <웃음> 이 분위기가 너무 노래를... 어울려 이곳은 마더앤 라이스에 있는데 엄마들이 모여서 쌓로된 과자나 케이크 이런, 이런 디저트류를 만드는 곳인가봐요 아이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마더 앤 라이스 네, 뭔가요? 어떠셨나요? 어. 그냥 짧게 마을에 살고는 있지만 구석구석 어떤 게 있는지 찾아가지는 않는데 이번 기회로 이런 취지를 통해서 다른 마을도 가보고 그 거점 공간에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다알수 있었고 아이들하고 한번 다시 한번 찾아가서 너무 좋은 곳도 있어서 뭐 역사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있는 것들을 다알수 있는 좋은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들려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저요? 네. <웃음> 어 안산을 잘 몰랐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리도 알게 되고 또 이런 거점 공간들도 알게 되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좀 마을 공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 이런 어쩌고 간을 알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응. 유익하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또, 또 지금 같이 동영화 선생이랑 님 어, 여기 같이 하시면 이분들장도 너무 재밌어서 <웃음> 네. 오늘 너무 재밌어 진짜 너무 웃고 진짜 그 성일 정도로 너무 즐거습니다 어, <웃음> 왜냐면 그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웃음> 오늘 우리는 배꼽이 <웃음>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은문장면만 좀 편집해서 넣어주세요. 네. 아 그저 은문장면만. 아, <웃음> 네. 어, 그렇죠. <웃음> 자 그러면 공간 속 숨겨진 QR 코드를 찾아라 미션 대 성공. <웃음> 안녕. 안녕.